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환경 설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옵션이죠. 그래가지고, 이 3DBR Compose나 SolidWorks Compose에서의 환경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물론 뭐, 굳이 이거부터 먼저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지식이 좀 있어야지만이 실제로 작업하는데 좀 편리합니다. 렇죠 근데 환경 설정하는 곳이 크게 세 군데 있습니다. 파일 누르면 이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포저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동작과 관련된 그래서 그렇죠? 작동 환경을 설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프로그램안에 실제로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 어, 파일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일을 열 때의 어떤 기본 문서 그렇죠? 파일을 하나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여러 개 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열 때마다 그렇죠 디폴트 문서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기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 카티에 들어가면 파트 하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세 개의 명과 파트 바디 하나 있고 기본적인 배경 화면이 있듯이요 그렇죠? 또는 뭐 솔리드박스다 그러면 솔리드박스 실행하시면 새파일 만들면 어떻습니까 파트, 어셈블리, 드로잉 이렇게 기본 템플릿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기본 어... 문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속성들을 수정하는 것이고요 현재 열려있는 파일이 있지 습니까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에 어떤 문서를, 문서의 를문서 속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문서 속성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 뭐 내가 뭔가를 바꿀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죠 컴포저 8호 프로그램의 어떤 작동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작동 방식을 좀 변경하고 싶으면 환경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문서가 열릴 때마다 맞죠 디폴트 용지 사이즈 크기를 나는 A4인데, 디폴트가 A4인데요. A2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A4로 열리다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문서만 나는 A2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문서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죠고 자, 환경 설정부터 한번 보죠. 응용 프로그램, 환경 설정. 어, 여기 컴포즈죠. 3DBR 컴포즈 아이콘이네요. 그러니까 솔리드웍스 컴포즈나 3DBR 컴포즈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일 한번 열어보죠. 열기, 이 레이저 프린터.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단무가 이거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파일에서 환경 설정. 들어오면 일반 선택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언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뭐, 아니니. 중국어 잘하시면 중국어로 바꾸시면 되고. 맞죠 그렇죠? 사유나라 잘하시면 일본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위로 뭐 있죠? <웃음> 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자,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취소 내역 있죠? 실행 취소 내역 크기. 80단계까지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가 뷰포트에서 미니 툴바. 이 미니 툴바랑은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뷰포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 있죠, 이거. 여기 요게 미니 툴바입니다. 그렇죠? 예, 뭐, 굳이 이런 거안 띄울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 스마트 다킹 바랑은 뭐냐면, 보시죠. 이런 거 있죠? 잡아 꺼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음, 할수 있어요. 그죠 자, 물론,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고 싶으면, 딱, 보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뭐 이상하게 생기죠, 이거. 그렇죠?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붙겠죠? 아래에 붙을 거고, 그죠 왼쪽에 이렇게 붙을 겁니다. 또는, 이걸 끌어다가, 당연히, 어, 안 걸리나요? 이걸 끌어볼까요? 예, 오른쪽에 갖다 놓으면 오른쪽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시, 어우, 이게 막, 엉망이 되버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 파일에 오셔가지고요. 환경설정에서 GUI 레이아웃 재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근그 대신 다시 한번 껐다 켜야 된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죠. 다시 원리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근데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여기 잘 보시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갖다 놓을까요? 그럼 여기에. 됐죠? 어잘 활용하시면 편한데 이게 좀 불편해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잘 꺼지면 되지도 않네요. 너무 제가 옮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 g 가 재설정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Y 재설정 하는 바람에 어허 작업 환경이 엉망이 됐어요 창을 조금 키워놓고 죄송합니다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이저 프린트 열어보죠 됐죠? 자 그러셔가지고 파일에서 환경 설정해보시면 여기 다킹 바가 있는데요 이거 언제 쓰시냐면 가끔씩 이게 어셈블리 불롬온 파일이 이트림목이 너무 길을 경우에는 속성을 위에 갖다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집에 내셔가지고 잘안 움직이네요 그렇죠 야자 한번 보죠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요 이거 되있죠 예 확인 속성바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럼 뷰바로 한번 볼까요? 위에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죠? 자, 이런 건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니툴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죠? 그렇죠? 아니, 미니툴 바랍니다. 이그 스마트 타킹 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붙는 위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포롬부트 재설정이란 건 뭐냐면, 가끔 가시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화상자가 퍽퍽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이 대화상자 띄우지 않겠습니다라고 체크해버리면 다음부터 안 뜨겠죠. 그렇죠? 어, 다음에 계속 띄우고 싶다? 그럴 때는 포롬부터 재설정 이거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가끔씩 그런 뭐 귀찮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뭐 확인 대화상자에서 다음부터 표시하지 않음 이렇게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다음부터 뜨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뷰를 한번 볼까요? 자, 뷰에서요, 현재 상태에서 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조금 줄여보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약간 방향을 틀고요.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이 뷰에다가 뭐 저작에 왔어요. 라벨 아무거나 하나 붙였어요. 그리고 esc. 다른 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벨을 만들었어요. 자,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또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른 데 넘어가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현재 이 뷰에 뭔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수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업데이트하면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저장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뷰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스틸 사진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장하지 않기라는 것은 결국 뭐죠? 미, 무시하고 취소하고 그냥 다음 다른 뷰로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 체크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다음부터는 뜨지 않습니다. 넘어와서 뭐 이렇게 다른 거를 또 작업을 하셔도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막 아,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넘어오면 이 대화 상자가안 뜹니다. 불편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환경 설정에서 프롬포트 재설정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작업을 하시면 다시 보이된다. 실수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자동 저장 매 10분마다 뭐 특정한 위치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건 백업 파일을 만드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선택사항 보겠습니다 지금 뭐 처음 배우신 입장에서 이 모든 옵션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선택사항이 있죠. 보시면 하이라이팅이란건 뭐죠? 이런식으로 갖다대면 어떻습니까? 연두색 비슷하게 보이는게 하이라이트 기능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갖다대면 이렇게 색깔 바뀌죠? 네. 하이라이팅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툴팁이란건 뭐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도움말 뜨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필렛23 뭐 이런식으로요. 툴팁 뜨는게 귀찮으면 해제하면 되겠죠? 숨겨진 모서리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면 뒤에 숨겨져 있는 모서리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에서는 잘안 보이죠 여러분 렌더링 타입을 좀 다른 걸 해볼까요 요리하지 마시고요 음, 그냥 뭐랄까요 윤곽선으 해보죠 찍어 보면 뒤에 숨겨져 있는 선들 보이시죠 주황색 선들 그렇죠 예, 이런 거 보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함이죠명함도 중등이냐 이걸 높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옵션에서 이거는 마우스 민감성입니다 좀 간정도가 낫죠 트리뷰에서 그렇죠? 뷰포트 선택 항목 이거 있죠 뷰포트 선택사항 변경 따르기 중등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한번 찍어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어셈블리에서 화면이 좀 작은가요 일단은 어, 뷰포트 창을 나중에 옮기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번 가더니만 잘안옮기지는것 같네요. 한번 껐다 켜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걸 찍으면 여기가 체크되는 거죠. 위에 걸 찍으면 위에 게 체크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걸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콜라보레이션 창으로 가나요? 네, 콜라보레이션에서 그 항목이 선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선택되는 기능이다. 그렇지? 그게 바로 요 기능이 되고 트리비어의 뷰포터 선택사항 변경을 따르기 말을 참 어렵게 해놨습니다 명함이죠 높음으로 해볼까요 제일 높음 하고 찍어보시죠 이건 뭐 완전히 너무 좀 그렇죠 색깔이 완전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뭐 모르면 <웃음> 중간정도로 한게 낫습니다 기점으로한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뭐들런거 있죠 3dmax라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들 같은 경이는 기즈모에 대해서 어느정도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형상을 변형시키는 데 필요한 변형시키 변, 선택하고 변형하다 보면 이렇게 변형관련된 이런 뭔가 축 비슷한 게 보입니다 평행이동 볼까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기즈모의 사이즈 말하는 거예요 높이 잡아볼까요 확인 그러면 유형에서 어, 변환해서 평행이동하고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보이죠 요게 기저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하면 또 다른 모양이 뜨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선형이냐, 선형 분해를 할 거냐, 원형 분해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뜹니다. 그렇죠? 예, 요런게 이제 기저모다라고 판단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변형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기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저모는 액터를 3D로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픽 객체다. 기재모는 변형 중 액터, 액터 피퍼 좌표에 표시된다. 액터의 피퍼 좌표에 표시된다. 액터의 원점에 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별 액터의 원점이요. 자 기재모의 사이즈는 중간쯤에 세종이 좋겠죠. 너무 크면 불편합니다. 딱 중등이 안 되네요. 자 그럼 내비게이션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복잡한 사항들은 네비게이션이었습니다 어, 비게션 복잡한 사항들은 어디에 들어있겠습니까? 당연히 고급 설정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연 프레임 경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쯤은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패스라든지 이런 것도요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설정해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회사에 가서 또이 집에서 했던 환경 그대로 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면 되는지 밑에 보면 저장 버튼 이 있잖습니까? 저장을 누르셔가지고 그렇죠? 프로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서는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쓰시면 똑같은 환경에서 작업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었던 것은 결국 뭐랍니까? 이컴포즈란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자체의 어떤 동작 방식을 어, 설정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레이아웃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럼 현재 문서 속성 속성 중에서요 디폴트 문서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부터 볼까요 뷰포트 한번 보죠 자 바닥에 보시면 다솔 시스템 ds 이렇게 보시죠. 아, 이뒤 때문에 잘안 보이죠. 어셈블리에서 제가 이거를 해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거 아 이건 내 거예요. 이거만 없애고 싶으면 이거 지워버리면 됩니다. 다른 걸써싶시면 퍼센트 놔주시고요. 이게 뭐 s js 이렇게 써보죠. 용형 예. 보시죠. 이안 아, 보이나요? <웃음> 이거 아닌가요? 텍스텍스 경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는 경로 상에 있는 ds라는 거겠네요. 아예 바닥면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표시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확인하시고, 새로운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어, 예, 몇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이 파일 얘기는그렇고요뭐 열어보죠? 예, 아무거나 단품 하나, 카테아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그러면, 열리는 문서마다 이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닥에 DS, 다솔 시스템 그 로고가 표시되지 않겠죠. 그렇죠. 빨리 열렸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열리죠? 제가 녹음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가 현재, 16메가 램을, 16기가 램을 쓰고 있는데도, 조금만. 그 그렇죠? 뒤에 병이 안 보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자, 바닥면, 이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수직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은 디폴트 문서 속성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뷰포트 배경 있죠. 이런 배경색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상단 또는 그라데이션에 사용되는 하단 색상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이미지로 항상 띄우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그림 파일 선택하면 되겠죠. 한번 선택해 볼까요. 눈 마셔가지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안에 아꼬거리임 좋습니다 열기하죠 뭐 할까요 딱 전혀 없음이 보다는 딱 환경에 맞게끔 스트레치 자동으로 늘리도록 하죠 확인 지금표시 안되죠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기 볼까요 옵션에서요 좀 빨리 열렸으면 하는데 <웃음> 그렇죠 단품 하나 플렉시블 파트 03 한번 열어보죠 여러분 테스트 해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금방,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아, 다꼭 그리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어, 환경 설정. 너무 많이 바꾸지는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아, 처음 게 뭐였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이미지 없애겠습니다. 그렇죠? 뭐, 회사 로고가 있다 그러면, 로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림 파일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림 파일 여러가지 있죠? BMP 그림만 되네요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선택사항도, 디폴서 선택사항, 색상 있죠? 하이라이트 색상. 아, 나 연두색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색상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쭉 내리면 또 용지 공간이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A4 사이즈입니다. 뭐 A1, 2, 쭉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이즈가 없다 그러면 사용자 정리하셔가지고 낮추시면 되고요 가로냐, 세로냐. 풍경화가 지금 가로방향이죠. 추상화면 세로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글자치 크기. 어, 이것좀기억해놓으시죠 글자가 너무 작다. 그러면 이제 좀 키우시면 되겠죠. 뭐 20포인트다. 그러면 20포인트. 써야죠. 되겠죠. 음. 자그 다음 단위입니다. 네, 길이 단위. 뭐로 할 거냐. 미리미터냐 인치냐. 여기를 바꾸시면 되겠죠. 음. 좋습니다. 소점이야. 몇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 뭐 이런 얘기고요. 각도 단위. 도. 라디안. 그라디안. 여러 가지 있네요. 면적. 센티미터. 네. 쭉 있죠. 미터 단위로 해볼까요. 미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하면 또 괜찮겠죠. 볼륨. 예. 밀리미터 단위로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인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인치로 바꾼다 그러면 어 잠깐만요. 여기를 밀리미터로 넣습니다 그럼 볼륨에서 인치 있죠? 따로 음, 예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뭐 고급 속성에서 좀더 활성화 비활성 기능 이 있네요. 네, 현재 작업중인 문서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고 있는 이 작업중인 문서의 어떤 환경설정을 하고 싶으면 어디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문서 속성이 들어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뷰포트 배경에서 그림 지우고 싶다 그러면 그림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뒤에 색깔, 때깔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노란색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을 바꾸면 되겠죠? 용지 크기도 A3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A2로 바꿔볼까요? 확인 예, 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디폴트하고 어, 디폴트 딥볼트 문수 속성하고 그냥 문수 속성은 다른 겁니다 알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어, 작동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또는 문수 속성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